아, 오늘이 며칠이죠? 네. 오늘이 네. 6월 17일, 네. 6월 17일, 어, 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12주간 진행했던 수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강하는 모습을 제가 찍고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이 영상 어디에 올라갈 거냐면, 그 별별 학교에는 올리지 않고요. 거기는 실제 수업한 거만 올릴 거니까, 요거는, 그,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이따가 어 저녁때 한 7시, 8시 그때쯤에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할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볼 겁니다 왜냐면 해보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내일 화성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수업 내용이 뭐냐면,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하는 거, 생방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저야 뭐 여기서 강의하는 라로 라이브를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어, 화면으로다가 보는데 라이브 방송도안 해봤기 때문에,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따가 혹시라도, 그 구독 신청을 누르시게 되면 나중에, 그, 알람이 가요. 그래서 알람이 오면, 뭐 시간이 되시면, 들어와 보시면, 제가 방송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음 제가 백은석을 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손흥미 씨, 응. 네. 흥민 씨, 이흥민 씨, 손흥 씨, 손흥민 음, 김명혜 씨가 이 중에요. 예. 김명혜 씨. 네. 그리고 실제 도장이에요. 실제 도장 써 데일리가. 어, 사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에 이거 말씀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주로 요즘에 강의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 서비스에 관련된 강의를을지 하고 있어요. 쇼크몰, 유튜브,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아직까지 구강이 안 하고 있습 블로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알아보실 건, 그런 이서비스를은가 사실, 어, 배우느냐, 안 배우느냐, 그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거든요.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제, 마무리 짓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아까 제가 제가 쭉 적어놨었잖아요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어떤 사이트들이 있는지 어, 가능하면 다 입점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요 옥전일이, 지마켓이, 시계공간이, 평일그 모든 사이트들들어와서 보시면 판매자, 화물무의얘기죠 그 판매자인가 가입하고 물건 안 팔고 휴면계정이사는더 많아요 실제 판매하는 사람이 10명이면 휴면계정은 아마 두 배는 될걸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판매일자에 다 등록을 해놓고 누가 안아도 돼요. 누가 사도 등록 안 하고 내게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북한이 뭐 운전면 뭐 집에서 뭐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은 종목을 보고 셔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걸리느냐 하면 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수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식이 갖고 살수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셔서 다양하게 운항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그 수업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카페하고, 어, 한방이 있잖아요. 카페는, 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그, 게시판은, 어, 남부성 같은 쇼핑몰 썼고 4개의 네, 네, 네, 게시판. 그건 이제 다음 기수부터 또그 구간 수업들은 푸셔야 뭐 되는 게시판이니까, 오늘 이후로는, 어, 물론 2달 말까지 쓸수 있겠습니다만, 그래 하게 된 그때부터는 이제, 어, 혹시라도 질문이 필요하거나 하면 수업용 게시판 말고 일반 게시판도 있어요. 거기다 가글을 올려주시면 좋겠고, 어, 몇 분이나 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게시판에 강의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강 후기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사실 그게 좋은 말씀을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제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남겨주시면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다음번 수업할 때도 참고자가 좀될것 같으니까, 좀 연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바 뭐, 갖고 싶으면 은눠 말을 하는데그 기왕이면, 예, 좀, 어, 수업에 대해서 불만, 그리고, 좋았던 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응. 평가 이런 것까지 연결해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좋았던 점들이야, 사실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걸 들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마디씩 읽겠습니다. 여기부터. <웃음> 왜요? 왜, 왜, 왜, 왜? 왜? <웃음> 네? 수업에 대해서 한 말씀. 아, 어, 수업이요? 예. 선생님께서 실전에서 많이 하시는 일들을 저희한테, 회원들한테 전목시켜서 많이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웃음> <좀> 불만은. <웃음> 솔직하 마지막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아, 알겠습니다. 또, 뭐, 없습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어, 네. 저도 잘 배우고 갑니다. 어, 근데 당신 처음에는 들었을 때 목소리 좀낮았었어요 아, 예, 예, 제가 좀, 비가 좀안좋았 음. <웃음> 나중에 적응좀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음. 음. 알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볼륨을 좀 많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저, 뭐 주세요? 어이, <어휴>, 감사합니다. <정말. 웃음>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겠습니다그 다음. 네. 감사합니다. 오, 아니, 네. 네. 음, 오시면 사업자 등록까지 다 해주실 때. 아, <웃음> 아 이, 이 수업에 대한 광고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그 다음에. 네. 네. <웃음> 네. <웃음> 카메라 들으니까 영수스러워요 그죠? 네, 그래서 네, 한번더 해주세요. 네. 확결하기 왔는데 자신감을 얻었어요아 진짜요? 네, 뭘할수 음, 뭐, 네, 뭐, 뭐, 뭐, 뭐,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나서 대박 하십 알겠습니다. 꼭 기대, 꼭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오늘 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한 것을 오늘 조금 제가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를 정리가 좀긴것 같아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너무 너무 많이 입었어요. 아, 도움이 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네? 뭐가요? 목소리가 짭죠? 매번에 보이는 얘기가. 아, 그랬나? 근데 네. 제가 앞에 앉았잖아요. 예. 그저 뒤에 진짜. 어, 제가 사실은 그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던 무명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채널 때문에 되게 도움이 받는데요. 진짜 벤저. 왜냐면 그 전에는 아술에작아요뭐 무슨 말인지 뭐다 이게 어떤 말인지 몰랐었거든 요 솔직히 말하자면 을 그랬는데 그 채널을 만들어 놓고 내가 내용만 찍어서 내가 보여 내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랬는데 제 이제 동생이 방송쪽 얘기를 하니까 그거 좀 알잖아요 동생이 심심했는지 제가 올리는 다봤대요그러서 오빠는 발언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쫙 얘기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집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까지 해 주고 저 사실은 생존기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조금씩,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직접 보고, 어, 내가 이렇게 못생겼구나,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 내 얼굴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부터 시작해서, 아, 내가 말을 이렇게 못하는구나. 내가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냐면, 어, 말을 하면서 입 쩍쩍거리는 거하고, 이게, 왜 그, 중간에 쓸데없는 그, 장식 언어를 넣는 것도 있어요. 어, 그래서 뭐,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가 배제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도, 이런 거, 어쨌든, 뭐, 그래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어, 대회가 되시면 꼭 유튜브에 강의를 들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고 하니까.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요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동안 고겟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